추워요. 안녕하세요 저입니다 자 11월 말인데 이제 눈이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곳은 시카고고요 현재 코로나 15명 중에 한명꼴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시카고인데 어, 모든 것이 지금 티어 3 락다운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치고 지금 현재 집에 박혀 있는 상황입니다. 어, 제가 평소에 이제 낮에 하는 코칭은 당연히 어, 이제 실내에서 지금 겨울이라 실내에서 진행이 되는데 락다운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어, 지금 현재 밖에 아 밖에 아니라 집에 이제 박혀 있는 상황에서 영상을 한번 만들 어 봅니다. 제가 요즘 영상을 많이 만들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 제가 요즘 영상을 정신차리고 못찍는 이유가 바로 이것들에게 정신이 지금 팔려 가지고 입니다 자 우측에 보이는 이 모델이 어, 이제 깁슨 이제 깁슨 레스폴 모델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한 1300불 정도 1 3 0불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좌측에 보이는 이것이 이제 요번에 산 prs의 존 메이어랑 같이 만든 prs 실버 스카이 모델입니다 실버 스카이 모델 이 같은 은우우는 산지 2주도 안됐거든요이 같은 경우는 한2 5 0 0불 정도 하는데 지금 산지 얼마 되진 않았는데 여기가 까져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또 지금 다른 게 아니라 문제가 you are s a y i n 가 that you are saying that you are saying t 안에 눈이 다 들어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안에... 저봐저 반대편으로 가 보이겠네 아... 보일려나 자 그래서 이번에 어, 만들 영상은 요즘 최근에는 좀 수익 영상들을 좀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좀 실패? 실패의 그 사연? 같은 거를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자이 실패 사연이 어떤 분인지는 제가 공개를 해드릴 수는 없는 점좀 이해를 해주시고 자 보시면 은 이제 텔레그램 문의사항으로 온 거구요 어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거래하는 브로커에서는 양방향 매매 이제 매수 바이와 셀을 이제 동일 수량으로 매매 해, 해가지고 이제 이거로 리딩을 해주고 있는데 계속 리딩을 하면서 매매 수익은 생기는데 매매수익은 생기지만 전체 합산하면 손실이 마이너스 30%입니다. 이 방법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자, 전체 합이 매매를 하는데 수익은 나는데 전체 합이 마이너스 30%다. 그러면은 수익이 나은 그러면 절대 수익이 나는 게 아니죠. 손실이 나는 겁니다. 이거는 수익이 아니에요. 전체 합이 마이너스 30%면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투자를 했는데 마이너스 30%에요. 그냥 절대 괜찮지 않죠? 그렇죠? 이 포렉스나 뭐 외환이나 이런 걸 떠나서 어느 것이든 투자를 했는데 마이너스 결과물이 마이너스 30%면은 절대 괜찮은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fx 같은 경우, 우리가 하는 FX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해 드려요 어,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가장 최우선으로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거래를 했을 때 거래 리스크는 1%에서 최대, 뭐 네, 최대 3% 정도 최대 3% 정도 이렇게 리스크를 두려고 말씀을 해 드리는데 마이너스 30% 면은 정말 타기이큰 겁니다 자 그런데 아직 거래 종료가 되지 않은 것이 이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제 손실 부분은 매매하지 않고 수익 날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죠 자 예를 들어서 파운드 달러를 내가 매수를 했는데 현재 지금 뭐 200p 떨어져 가지고 마이너스 30% 손실 나고 있다 현재 드로우다운 구간이다 구간이다 드로우다운 구간이다 하지만 이제 거래를 하는 사람은 이제 이제 하지만 이제 어카운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죠 내가 아직 거래를 닫지 않았으니까 스탑루스를 받지 않았으니까 아니면 거래를 닫지 않았으니까 아직 손실을 어 챙긴 것이 아니니까 걱정말라 수익권까지 다시 들어올 때까지 그냥 단순히 기다리면 되니까 걱정말라 자 여기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5점 계속해서 여기서 이제 돌고 이제 그만 떨어지고 여기서 돌고 수익권으로 다시 이제 들어갈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계속 200p 400p 500p 더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FX시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첫 번째 생각 자체가 아주 큰 오점인 거죠 이것은 이 어카운트를 운영을 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스탄로스를 쓰지 않는 사람들 아니면 은스탄로스를 만들어놓고도 스탄로스를 계속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또한 어, 정말 어떠한 상황이냐면은 거래가 잠깐 내 반대로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스타몰스가 없다. 아, 뭐 여기까지만 오, 뭐 여기까지만 올라오면은 나는 거래를 닫아야겠다. 아니면 뭐 여기까지만 내려오면 난 거래를 닫아야겠다. 그러니까 딱 수익고, 아니면 브레이크 입은 딱0 달러 됐을 때 나는 거래를 닫아야 겠다 거래를 닫아야겠다. 욕심 부리다가 어떻게 되죠? 더 반대 방향으로 가죠. 아니면은 스타몰스까지 내그 아니면은 내가 매도를 했는데 스타몰스 여기인데 가격이 여기까지 올라온다. 그러면은 슬슬 불안하니까 스타몰스 맞을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이제 스타몰스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고서 가격이 또올라면또 또 올리고 이렇게 되면은 리스크가 처음에 내가 세트해둔 리스크는 1%인데 2% 3% 4% 5% 이것이 세번네번 누적이 되면은 어카운트는 순식간에 이렇게 되는 거죠 사라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마이너스 30%면은 리스크를 절대 관리를 안하고 있다는 건데 수익으로 만약 들어오면 수익 들어왔다고 다행인 거고 그렇죠? 수익 들어왔으니까 나 이제 자랑을 음. 하겠죠 수익 아니고 손실면은 마이너스 30% 이상이 어 손실 났을 때 마이너스 30% 이상의 확률 이 높을 텐데 손실 나면 그때는 뭐 어쩌라고 뻑이겠죠 그렇죠 내어카운트가 아니니까 나는 그냥 거리를 관리하는 사람인데 어차피 뭐 실물 아는 것도 아니고 뭐 법에 걸릴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아마 그럴 거예요 법에 걸릴 이제 합법적으로 이렇게 과, 합법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사람이면은 절대 이렇게 거래 를안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두 번더거래를 하면은 계정은 그냥 폭발됩니다 폭발 그러니까 무책임한 거죠. 누가 30센트 드로우다운 보고 괜찮다고 합니까? 수익으로 올라온다는 보장이 없죠. 마켓에는 절대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의하신 분이 이제 계좌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스크린샷으로 이제 보여드렸는데 확대를 해서 좀 보면은 어, 6만불 어카운트에 현재 떠있는 게 마이너스 38,282불 그리고 20전이네요. 보시면은 파운드 달러 어, 매도로 35라트 그 다음에 매수로 30라트 그 다음에 오라 해가지고 30으로 하신데 보시면은 매도로 마이너스 7,315불 어 매도로 장난 아니네 마이너스 매도로 마이너스 3만불이면 3만불 이렇게 양방향 거래를 해가지고 어 해칭을 하는데 이거는 올바른 해칭이 아닙니다 자 올바른 해칭 같은 경우에는 내가 파운드달러를 매도를 해가지고 가격이 떨어 가격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서포트를 만났을 때 가격이 이제 풀백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가격 조정주주시작하하죠러면면 서포트에서 내가 매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피 s 나 p 6 1 r t s u p p o 딱 매수 거래를 해 가지고 수익을 챙기겠다 그 p p o r t support, s u p p 번 r t support, s u p p o a b c d 두번째 파동으로 내려갈 때 t support, support, support, support, support, 매도로 수익, 매수로 수익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를 할수 있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올바른 이제 거래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파운드 달러 뷰피만더 내려가면 계정 폭발하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때 이게 어 몇주 전이었는데, 현재 가격이 어디지? 현재 가격이 파운드 달러가 현재 가격이 1.33이네요. 어이 거래 결과가 거래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참 궁금한데, 네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제가 리딩을 하지 않고, 제가 리딩을 하지 않고 직접 언제 거래해라 지금 거래해라 지금 뭐 진입해라 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드리지 않는 이유는 본인이 거래를 하시고 본인이 실력을 늘셔야지 제가 만약에 없을 경우 그렇죠 아니면은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지금 뭐거 제가 제가 관리하는 어카운트에 타격이 갔다 그러면은 이분은 어떻게 왜 내가 진입했는지 그쵸 어떻게 왜 제가 진입했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렇죠. 손실만 챙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게 없는 거죠. 실력이 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강의 때 항상 말씀을 해드립니다. 거래할 때 1% 이상 리스크 뜨미안 된다고요. 그쵸? 그렇죠? 지금 저거는 50% 이상의 리스크입니다. 지금 열려있는 거 파란 달러딱 이것들만 봤을 때도 마이너스 50% 이상의 리스크가 지금 잡혀 있는데 이렇게 한번 타격을 먹으면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물론 있지만은 정말 오래 걸립니다. 정말. 그래서 보시면은 처음부터 30개 나 30개 넣으래요 나도 놀랐지만 몰라서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요 지금이라도 모든 거래를 종료해야 할까요 저한테 배우시려고 가입하신 이유가 있으실 거잖아요 리딩 받지 마시고 꼭 공부하시고 스스로 거래하세요 안그러면 안그러면 피봅니다 우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받는게 가장 최선 방법으로 보이긴 하는데 저 계좌 거래들을 저 사람이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뭐 그거에 또 다르지만 우선 내일 대통령 선거 아 11월 2일이네요 좀 심각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자 그래서 리딩을 제가 하지 않는 이유는 본인이 본인이 직접 거래를 해보시고 차트의 흐름을 배우고 거래하는 방법을 배우고 수익을 만드는 방법을 깨우쳐야지 꾸준하게 수익이 날수 있는 겁니다 이것뭐 리딩을 받고 해다가 뭐 수익이 나는데 꾸준히 수익이 나다가 리딩 받는 업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끝났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리딩 업체를 찾던지 아니면 이 투자 자체를 포기를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다른 리딩 성공적인 다른 리딩 업체를 찾는 게또 쉬운 일은 아니고요 그렇죠 꾸준히 수익이 난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해 드린 겁니다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한 후에 거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www.masterclassfxc.com으로 오셔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장호입니다.